안녕하세요 케이군입니다 여러분들도 연애를 하면서 싸우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여러분들은 싸움이 발생했을 때 과연 어떻게 해결을 하시나요? 내 남자친구가 성격이 못나서 그런 것 같나요? 내 여자친구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같아서 그런가요? 혹시 자꾸 싸움이 발생하고 있다면요 우리가 왜 싸우는지 그 원인을 찾고 계신다면요 오늘 이야기를 한번 끝까지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내 상대방하고 잘해보고 싶은데요 만나기만 하면 자꾸 싸워요 근데요 우리가 싸우는 이유를 한번 들여다볼까요 내 여자친구가 오늘 나한테 시비를 걸었어요 내 남자친구가 나를 오늘 열받게 했어요 정말 그래서 싸우신 걸까요 아니면 내 남자친구는 요 성격이 못나서 요 툭하면 나한테 시비를 거는 걸까요 아니면 내 열등감이 작용해서 내가 남자친구에게 시비를 거는 걸까요 또는 내 남자친구의 못된 습관이 있어서 나를 건드리는 걸까요 아니면 나는 남자친구하고 싸우는 게 생활의 낙인 걸까요 어떤 걸 찾아봐도 요 사실 명확한 원인이 없어요 어떤 순간에 싸우려고 한게 아닌데도 우리는 싸우고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조금 전까지는 요 달콤한 말을 주고받고 있었는데 갑자기 싸우는 경우도 있고요 예전부터 문제시됐는데 그게 참고 참다가 폭발하면서 싸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 싸움이 일어날 때마다 결국 나는 요내 상대방을 비난하고 있어요 내 상대방이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맞냐고요 내 상대방도 나를 비난하거든요 내가 문제가 있어서 이 싸움이 일어났다고 내 상대방이 생각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너무 억울하시죠 우리 학창시절부터 배웠어요 싸운 놈들은 둘이 똑같다고요 그 말이 틀리지 않다라고 인정하시나요 그러면 우리 둘이 싸운 것도 요 사실 우리 둘이 똑같아서 싸우고 있는 거겠죠 내가 양보해 줄수 있었다면요 내가 이해해 줄수 있었다면요 사실 내가 좀 스트레스를 받긴 했지만 싸움이 일어나지는 않았을 거예요 물론 내 상대방도 요그 사람의 마음이 좀 넓었다면요 그 사람이 날좀 이해해 줄수 있었다면 우리는 싸우지 않았을 거예요 물론 그 사람 마음은 조금 불편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둘이 똑같이 대립하니까 싸움이 일어났는데요 그럼 이 대립이 왜 일어나냐는 거죠 뭐 때문에 일어났냐고요 우리 둘은 분명히 사랑하고요 우리 둘이 좋아해요 그래서 서로에게 잘 보이고 싶고요 서로의 마음을 느끼고 싶거든요 그리고 좋아서 오늘 만났어요 같이 있고 싶어서 데이트를 했고요 같이 이야기하고 싶어서 대화를 시작했는데 이게 희한하게 자꾸 싸움으로 연결된다고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원인이 뭔가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기분이 좀안 좋아졌거든요 내 상대방이 하는 말이나 행동이 나를 언짢게 해요 그래서 그 상대방에게 그런 것들을 지적을 하거나 내 불편한 감정을 상대방에게 전하겠죠 그런데 내 상대방은요 그런 내 행동과 말을 보면서 그런 뜻이 아니라고 변명을 하거나 자기도 억울하다는 입장으로 나를 대하거든요. 그럼 나는요. 왜내 상대방에게 서운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왜내 상대방에게 화가 났을까요? 나는 내 상대방이 나를 존중해 줬으면 좋겠고요. 나는 내 상대방이 나를 많이 아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느낌이 안 든다는 거겠죠. 그럼 왜내 상대방이 나를 존중해 주고 나를 아껴주길 바라시는 걸까요? 왜냐면요. 내가 내 상대방을 많이 좋아하거든요. 사랑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사람에게 내가 느끼고 싶은 감정의 배려를 못 받은 것 같아서 화가 나고 서운해졌겠죠. 내 상대방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나한테 잘한다고 하고 있어요. 나한테 멋지게 보이고 싶거든요. 그런데 그걸 몰라주는 것 같고요. 나는 그런 의도로 한게 아니라 잘하려고 했는데 내가 비난 받고 있으니까 그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서로가 그렇게 싸우고 있는 거겠죠. 그럼 우리 마음속에는 요 서로 좋아하니까 서로 사랑하니까 서로 상대방에게 좋은 모습 보이고 싶은 거고요 서로 상대방에게 인정받고 싶어요 사랑하니까 그런 거겠죠 그럼 우리가 싸우고 있다면요 서로가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거네요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만취한 아저씨가 나에게 욕을 한다면요 기분이 좀 나쁘긴 하지만 우리는 싸우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겠죠 근데 우리는 요 진짜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겐 그 정도 관대함은 보여줄 수가 없어요 내 상대방이 나한테 말하는 억양만 조금 딱딱해도 기분이 나빠지고요 카톡에 늘 오던 이모티콘 하나만 빠져도 내 마음이 서러워져요 그건 내 상대방이 잘못이 아니라 어쩌면 내가 내 상대방에게 받고 싶은 게 많을 정도로 사랑하고 있어서겠죠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많지 않 아저씨를 나는 사랑하지 않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싸우고 있는 이유는 내 상대방과 내가 싸우고 있는 이유는요 우리가 서로 사랑해서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가 싸우는 일들을 조금 더잘 피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